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도전하는 첫 번째 과제 바로 일주일 동안 일일일독하기 입니다 음이 책을 읽는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새해 다짐할 때 많이 생각하죠 올해는 10권이라도 읽어야겠다 하고 다짐하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주는 유익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말 손이 잘안 가고 뭐 읽으면 잠 오고 그냥 아주 그냥 수면제예요 수면제 심지어 저는 올해 25권을 읽겠다고 리스트까지 써놨는데 지금까지 읽은 책은 몇 권이다? 0권이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1일 1독할 7권의 책 오! 준비했고요 소설, 경제, 재테크, 자기계발서 전공서적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독서를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책이랑 먼저 친해지고 독서가 습관이 되는게 우선이니까 무조건 하루에 한권다 읽고 자겠습니다 자 그럼 1일 1독을 하면 책 읽는게 습관이 좀 될지 책과 좀 가까워질지 요거 요게 교양과 지성으로 가득차게 될지 지켜보자고요자 그럼 내가 이제 독서를 해볼게 하나 둘셋얍 첫날 읽은 책은 손자병법인데요 출근하는 버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점심식사 후에 제 자리에서 독서를 했어요 정말 졸려 죽으려고 하죠 퇴근하는 지하철에서도 독서를 했고요 그리고 귀가해서도 역시 저녁식사 후에 아이스크림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다가 잠이 들어버렸네요 지금 한 11시쯤이 됐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른 입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지금 2시 21분인데 첫날 손자병법을 읽었더니 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읽어냈습니다 오늘 출근할 때 버스에서 읽고 회사 점심시간 읽고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읽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읽은 첫 번째 책인데 뿌듯하네요 확실히 이 책을 한권 끝내는 맛을 알아봐야 또 다음 책을 읽는 게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도 한번 1일 1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날 역시 버스에서 어, 책을 읽기 시작했고... 아이 떨어뜨려 버렸네 에이 어김없이 점심시간엔 책을 읽었습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도 독서를 했구요 귀가 후에 이번에는 청포도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네개의 통장이라는 책 둘째 날도 다 읽었습니다 와 제가 원래 2019년 목표가 한 달에 책두권씩을읽었는데 진짜 한 번도 실천 못 해봤거든요 이틀 만에 책두권다 읽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출근 퇴근 시간이 각각 한 시간씩 걸려요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아타야 돼 가지고 사실 출근길에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좁은 데서 책을 못 읽을 줄 알았어요 그냥 핸드폰 볼수 있는 공간만 생길 줄 알았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끝까지 다 읽어버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줄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3일 차부터는 김영아 씨의 오직 두 사람 맞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 볼 건데요 내일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셋째 날 역시 이동 시에는 책을 읽었고요. 저녁엔 이렇게 밥솥에 취사를 해놓고 밥이 되는 시간 동안 또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읽어야 되니까요. 자기 전에도 역시 책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팩을 하면서 핸드폰을 봤다면 이번에는 팩하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자 3일째 세번째 책오집 두사람도 다 읽었습니다 어, 김영아씨의 단편소설 모음집인데요 좀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하긴 한데 음 그냥 좀 예, 우울했어요 좀 슬픈 것들도 많았고 오늘도 출퇴근길 그리고 택하면서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전공서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안하는 날이어서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광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광고기획론이라는 책을 빌렸어요 전공책이긴 한데 그냥 독서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친구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역시나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야이 일일일 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제 광고기획론 책을 읽다가 친구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피곤해서 책을 다못 읽은 채 그냥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나오려는데나책 읽어야 돼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4일차죠 딱일주일의 중간지점에서 1일 1독을 못했는데 한번다못 읽은 거에 너무 개의치 말고 남은 시간들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서적이지만 제가 흥미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잘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6일차 다섯 번째 책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100쪽을 책못 읽었어요 심지어 토요일이었는데 쉬는 날인데 그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책을 터 없이 못 읽었어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낮에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앉았다가 카톡이 와서 카톡을 보다가 자동으로 이 책은 살짝 옆에 놔두게 되고 인스타그램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결국 드라마 한편 보고 다시 부랴부랴 책좀 읽다가 배고프니까 저녁 먹고 운동 갔다 와서 씻고 나니까 이제 잘 시간인 거예요 1일 1독이 어려운 게책 그러니까 자체를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이 스마트폰 우리가 책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너무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니까 여기에 홀려서 여기를 잘 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왜 도전 컨텐츠를 찍으면 초반엔 잘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망하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독서라는 걸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그점 그점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이 남은 책을 다 읽기에는 내일 너무 무리가 될것 같아서 일단 조금만 더 읽고 내일이 또 일요일이에요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아예 멀리 놓던지 뭐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던지 해놓고 이 책과 여섯 번째 책인 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독서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제 폰에 아무런 알림 안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중요한 연락도 없는데 그동안 습관적으로 폰을 만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핸드폰을 따로 두니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란 책은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내용이 쉽지 않아서 항상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필을 들고 밑줄도 쳐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체크해가면서 그냥 빠르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개강을 해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공강시간이 있어서 도서관에 와가지고 가방에 챙겨갔던 이 오만과 편견을 아주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자! 1일 1독의 마지막 책오만가 편견까지 모두 독서를 완료했습니다 이 책도 예전부터 굉장히 읽고 싶었는데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두 남녀가 이제 결혼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키에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봐보고 싶네요. 7일 만에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8일 만에 책 7권을 읽었습니다. 손자병법, 4개의 통장, 오직 두 사람, 광고기행론,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리고 오만과 편견까지 7권을 다 읽었는데요. 오만간 편견 읽느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일주일간 했던 1일 1독 도전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서 내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내일한국타자 나와주세요 자! 한국타자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1일 1독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 이거 정말 힘든 도전이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책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뭐 영상편집이나 다른 공부는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하루에 한 번을 다 읽어야겠다는 일령으로 정말 독서에만 집중을 했고 또제 전반적인 스케줄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야 이제 여가 시간이 되니까 저녁에 이제 또밥 먹고 운동하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새벽을 넘겨서 취침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내가 책을 읽는 게 아직 습관이 되지 않고 뭐책 읽는 스킬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일단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스마트폰에 너무 정말 습관이 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만 없었어도 독서에 훨씬 더 집중을 할수 있을 거고 매일 12시에 넘겨서까지 책을 읽고 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폰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아예 폰을 이렇게 떼놓고 읽을 때 정말 집중이 잘 됐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 가장 큰 방해였다는 거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저의 어떤 한계를 넘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년 독서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은 해가 없었거든요 연초에 올해는 꼭 독서를 할 거야 1권이라도 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섯 권도 못 읽고 그냥 넘기기 일쑤였는데 제가 벌써 일곱 권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몇년 동안 못 하던 걸 이렇게 일주일만에 해버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아침 일어나는 거랑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 책을 읽는 팁 그리고 방법 같은 걸 한번 뭐 소소하지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쉬운 책부터 시작을 하세요. 정말 관심 있는 분야나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책부터 말이죠 그래야 책한 권을 이 끝내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뭐 정주행을 하는 게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편을 끝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물론 독서를 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이지만 한번이책한 권을 끝내는 맛을 알아 보면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좀 책에게 다가가기 어,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꼭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은 저에게 독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였고요 출퇴근 시간에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는 거 아니면 다른 게할게 게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핸드폰 안 보게 되고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스마트폰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일일 일독을 일주일 동안 했지만 매일매일 하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조금씩 읽어보려고 하는데 뭐 집에서 이렇게 각 잡고 있는 것보다 뭐 지하철이나 뭐 이동할 때 가방에 있으면 펴가지고 조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어느새 한 권을 다 읽은 저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로는 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조금씩 읽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이동할 때 조금씩 점심시간에 조금씩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볼일 볼때 핸드폰 말고 독서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정말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을 수 있겠다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책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안 되니까 뭐 30페이지 혹은 뭐 50페이지 정도 하루에 그 목표치를 잡고 그것만 다 읽을 때까지 튼튼 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만 하면 한권뺄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신이 책을 읽는다는 걸 티를 내세요 제가 회사 점심시간에 책 읽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안 하던 짓을 하니까 다른 직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아책 읽냐고 그래서 아저책좀 읽어보려고 한다 이제 점심시간에 책읽을거예요 하니까 다음날 회사로 왔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막 핸드폰 보고 다른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내가 책 읽겠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남들 눈치도 보게되고 책을 더 읽게되고 그 덕에 뭐한 30-40페이지 더 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아 요새 책을 좀 읽어야겠다고 말을 해놓으면 아, 이게 은근히 눈치도 보이면서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이 채찍질? 네, 채찍질이 돼가지고 책을 더잘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덕분에 어, 일주일 동안 1일 1독을 한번 해봤고요. 물론 8일이 걸리긴 했지만 어, 1일 1독 아이디어를 주신 5분께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은 벌써 드렸고 세 분은 아직 제 답글을 확인을 못하셔서 제가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이 영상 댓글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5분 기프티콘 드려야 하니까 얼른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제가 또 무엇에 도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이디어가 선정돼서 컨텐츠로 만들어지면 제가 정말 작지만 예, 정성담긴 선물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이 한국타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